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것들 중에서 카페24에서 상품을 지마켓 옥션 뭐 쿠팡 이라든지 다양한 사이트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마켓통합관리 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상품을 내보내기 하실 때에 조금 여러분들 알아두실만한 무료 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바로 여러분들의 상품을 오픈마켓 호스팅이라고 하는 카페24의 유료 시스템이 아니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많은 창업자분들이 활용하시는 기능인데요. 카페24에 있는 오픈마켓 호스팅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 외에 좀더 무료로 사용할 방법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때문에 이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준비물은 이렇게 카페24 쇼핑몰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준비물은 어, 지마켓 옥션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 아이디가 있으셔야지 지마켓 옥션에 있는 ESM 플러스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미지를 내보내게 할수 있죠.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지마켓 옥션에 있는 이미지 호스팅의 이미지를 수정을 했을 때 자동으로 전체 내가 카페24를 통해서 내보냈던 스토어의 전체 상품들을 한꺼번에 이미지 교체를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한 번만 수정을 하면 내가 만약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뭐 지마켓 옥션 시 1 1번가 인터파크 쿠팡, 뭐,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6개의 쇼핑몰에다가 카페24의 상품을 내보내기를 했다면 카페24까지 포함해서 7개 쇼핑몰에 상품이 등록이, 똑같은 상품이 등록이 된 거죠. 이 상품을 한번의 이미지의 수정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요즘에는 장점, 어,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형태로 올리시는 스마트 스토어의 기준점이 있는데 그 가산점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단점이기는 하지만 한번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상품을 대량 등록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카페24에서 별로 좋아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지금 카페24에 어, 호스팅 음, 우리 어드민 페이지 프로 모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상품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을 해 주실 때에 음 저는 일단 여러분들께 다, 어, 마켓 통합 관리를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점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상품을 진열함 판매함으로 해 놓으시고 특정 분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추가하신 다음에 메인에다가 이 상품을 넣으실 거라고 하면 어느 분류에다 넣으실지 체크를 하시고 상품명의 길이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품명 길이 수의 제한 부분은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25글자 어, 11번까지 25글자고 스마트스톤은 50글자 미만이면 은 돼요. 그래서 상품명을 등록하실 때 만약에 오픈마켓까지 한꺼번에 등록하신다라고 하면 상품명은 25글자까지 제일 최소의 글자 수를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글, 상품명은 25글자 내로 해주세요. 그리고, 어, 밑에 있는 공급사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뭐 적지 않으셔도 되고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적어주시는게 좋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모델명이 있으시면 그 모델명으로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좋죠 그래서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 모델명을 적거나 아니면 브랜드 상품인 경우에는 브랜드 상품의 모델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설명과 간략설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 구글에서 여러분들 의 상품이 노출이 됐을 때의 디스크립션 영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 요약설명이나 간략설명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약설명에다가는 요약, 간략설명에는 요약, 간략, 설명에는 간략. 이라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상품명을 어, 이제 상품 페이지를 작성하는 칸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html 코드로 작성하는 걸로 우리는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마켓 옥션의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의 주소는 여러분들께 음, 알려드린다면 im.esmplus.com 이라고 하는 요주소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이미지 호스팅 이라고 하는 어 사이트 인데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로그인을 하실 때뭐 지마켓 아이디냐 옥션 아이디냐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전 지마켓 아이디로 해서 로그인을 할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래픽이 무제한이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미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통계를 제공해서 이미지를 고객이 얼마나 많이 확인을 했는지도 볼수 있어서 통계 자료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라 부분이죠 그래서 판매회원이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어, 아이디별로 제 기억에는 5기가씩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마켓에 5기가, 옥션에 5기가 해서 10기가 정도를 사용하실수 있기 때문에 넉넉한 사용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 지금 어, 이미지 폴더들이 보여지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를 해 볼게요.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파일 업로드 그래서 뭐 이런 이미지를 하나 넣겠습니다. 기왕이면 이미지에 어, 이름은 한국어로 하지 마시고요 영어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 6번이라는 이미지를 업로드 를 했는데요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이 이미지를 이 클릭해서 우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은 HTML 태그 복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을 때샵 버시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파일 이름이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변환이 돼 가지고 이미 글씨가 어, 제목 글씨가 깨져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영어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태그 복사 버튼을 눌러가지고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미지, 호스팅, 어, 음, 카페2사 관리자 화면에 HTML 소스 부분에다가 전체를 지우고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HTML 소스라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내가 상품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어, 마켓 통합 관리로 전체 상품을, 뭐,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다 내보내기를 해놓고, 만약 이미지의 수정 부분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호스팅에 가서 이미지를, 이 이미지, 를 덮어쓰기를 해주게 되면은 전체 사이트에 한꺼번에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인거죠.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마켓통합관리를 이용해서 상품 등록을 하실 때에 무료로 조금 더 활용하시고 전체 사이트의 이미지를 쉽게 수정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이 파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